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켓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대전 대정동에 위치한 상업용지 하고 어, 건물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물건 인데요 어, 이 매물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예, 이 파란 글씨로 되어있죠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그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상업용지는 약 307평 정도 되고 어, 건축물 1층이 경량 철골조로 임시로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어, 160.4평 정도 어, 지금 임대에 나가 있습니다 어, 이 임대 명도 받는 데는 뭐다 얘기가 돼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어, 상업용 빌딩 부지로 적극 추천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한번 칠판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매매가는 46억 어, 1천만원 입니다 평당 1500만원 됐는데 이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예,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어, 부동산 어, 가격이 좀 술렁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지는 약 307평 307.4평 정도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164평 현재 1층으로 임시 건물이 들어와 있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중공연도는 12년 8월 23일에 준공이 됐고요 현재 주차대수는 6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없는 상태고요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예. 도로 상황은 30m, 20m, 20m, 3면 각지로 되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음, 중심 유통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시 조례에서 70% 이내의 건폐율을 차지할 수 있고요. 용적률은 500% 이내로 어, 건물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현 임대료는 1억에 보증금 750만원 정도 어, 예, 지금. 월세를 받고 있고 명도는 음 바로 이제 내년 어 1월까지니까 어 명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일대 160만평 규모의 대전 최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어 사업시행기간으로 잡고 있으며 어또 주변에 2027년에 준공 예정된 서남부 종합 스포츠 운동센터가 있어요. 음, 이, 이것을 비롯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나노 반도체 산업 및 항공 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 시설과 상업 시설 등 주거 복합 단지로 개발될 예정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서남북권 최대의 에, 에, 핫한 구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에 음,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예, 국가산업단지로 발전이 될 에,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한번 음, 위치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전이 이렇게 에, 대전시가 상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둔산동이고 둔산 월평지구가 약 160만평 정도 됩니다 또 지금 현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 이 빨간 표시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적도 어 둔산 월평지구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160만평 규모로 어,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 매물이 위치한 지역이고요. 어, 주위에 빨간색 이 테두리로 쳐 있는 이 조감도 부분이 예, 국가산단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예. 그래서 매우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현장에 다녀왔는데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마켓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정동에 위치한 유통단지 내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유통상업시설 부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에 보이는 3명 코너 각지에 있는 아래 물건인데요. 어, 건축물은 1층에 한 164평 정도 경우에 건축물이 앉혀져 있고 배지는 약 307평 정도 어, 되는 어, 매물입니다. 평당 1500만원 가량 어, 유통상업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어, 이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입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주위 배우지가 홈플러스 어, 이 뒤쪽으로는 공원 뒤쪽으로는 유통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아파트 단지 한 7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매물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매물이 되겠습니다. 코너 각지에도 입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한식 조폐식당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한 64평 규모의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경량 철골조로 좀 이중근생으로 어, 시설이 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307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시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뒤 뒤쪽으로는 아파트 대우지가 있는데 한약 700세대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옆쪽으로는 이 앞에 보이는 지역이 유통상업지역 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앞에 숙박시설도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주차장 뒷 모습이 되겠고요. 대지. 약 307평 가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가운데 이 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 상가 신축 부지 건물 부지로서 아주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컴플러스 뒤쪽으로는 이번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어이 지역의 부동산들이 좀 훌렁훌렁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산권이 금융학 교육, 또 행정의 중심지라면 서남북권은 약 군산권 면적에 거의 맞먹는 지역인데요. 그 산업연구시설 단지로서 대전에서는 산업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취업난이나 또 여러모로, 어, 대전 시민들한테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약 160만 평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개발되면은, 어, 또, 어, 이 현충원 IC도 개통 예정에 있고, 또스포츠타운도 어, 2027년에 중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매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